롯데월드? 땡. 롯데월드 가는 거 같아? 근데 롯데월드 아니지. 응. 여기 가는 거야. 오른쪽. 혜리야 오른쪽. 어. 들어와. 봐. 체험하고 근데 다는 못하지. 누구야? 시아요야 잘할 수 있어? 다리 아픈데. 다리 있어요? 저희들. 어건강어 안정. 키워드에 빠져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대의으로만 빠져있는 게 아니라, 그대로의 힘으로만 빠져 있는 게아니으래 1분 안에 어게아니게 먹어? 이거로만들었있응게 아니라, 그고있네샌아니치그대있네있 민이 맞아요. 야, 들어와서 말해주세요. 안녕. 너무 먹고 싶은 세개 정도 먹어도 된대. <웃음> 그래? 어. 먹어볼까? 숫자는 누가 썼어? 아? 어? 숫자는 선생님이 써주셨고. 빨리 넣고 닫어. 응. 와. 이거 이따 이걸로 뭐 체험하자. 이게 어. 왜 그래? 엄마. 왜 어. 왜 그래? 지금 집이 없어서. 고있는 길에서 자는거야 왜 길에서 자? 집이 없으니까 집은... 그럼 밥이? 밥도 구해야지 애기가 스스로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네 어떻게? 해? 돈도 없으면 돈바래면 돼 <웃음> 그렇게 하면 되지만 <돼. 웃음> <웃음> 돈벌 데가 없고 너무 어리잖아 아어요리 어땠어? 재밌었어?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았어? 이건 은행인데 지금안 하는 것 같아 여기 앉으면 안돼! 왜? 어린이만 대기 가능이네? 어떻게 알았지? 엄마 자르기 너무 아파 주저 앉아야겠다 응? 엄청 많은 돈, 돈이니까 돈 엄청 많이 버을수 있겠네? 응돈버인다 어. 돈이야 그거 여기 돈 이걸로 뭐 선물도 살수 있어 장난감 같은 거 오, 돈바람이네 파래에서 돈이, 돈이 내렸으면 좋겠다고왜 이렇게 막 잡아야 돼? <웃음> 엄마가 날려줄까? 엄마. <웃음> 어? 아니야 아니야 아 <웃음> 안줘 너무 돈 자랑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? 엄마, 어. 근데 이렇게 와 뭐? 부자처럼 이렇게 넘기는 거 이제 알... <웃음> 동전 부자잖아 돈전 부자 돈전 부자도 되지만 돈 부자야 돈 부자 맞아 <웃음> 우린 부자야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웃음> 오즈만할수 있대? 일봐봐 와봐 팔퀴즈 나와주셨어 이게 시대기도 있구나 이 카드 <목소리도> 아, 은행원이네 이제 은행원도 해봤네 <목소리도> 이제. 알았어 잠깐만 음 이거는 이거 오뚜기 어, 오뚜기가 뭐야? 오 오뚜기. 이름이 이게 오뚜기인데 쿠킹클래스 했때 샌드위치 만들었을 때좀 아쉽다 다음에 와서는 우리 막 그런 거만 하자 경찰 소방 소방관 그런 거만 하자 다음에 와서는 꼭 진짜 재밌게 하자. 더다음더 많이 하자. 어. 더 많이. 어. 더 많이. 더 더이번 <웃음> 어, 한 시간, 어, 한시간좀안 됐어. 됐지? 됐지? 막, 뭐같이 먹어. 아니야. 야, 복귀야. 먹어야지. 어? 응. 아니 먹기 아까운데 왜 너를 왜 줘? 내가 두개 먹어야지. <웃음>